여러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대단히 사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심지어 소스 코드까지도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교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파이 p i 입니다 PyPI를 이용하면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타인의 성취를 자신의 창의로 이어붙여서 새로운 성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코드는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코드입니다. 제 코드에 보시면 랜덤과 관련된 기능이 필요해서 import 랜덤을 했어요. 자 그러면 이 랜덤이라고 하는 제가 이전에 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 모듈을 여러분이 로딩을 해왔습니다. 그 얘기는 이 랜덤이라고 하는 저 모듈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소스 코드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딩을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. 자 이렇게 파이썬의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모듈을 스탠다드 어, 라이브러리, Library,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것들 말고요 이 파이썬 개발자, 그 개발자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어떤 기능을 다른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,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용어들이 참 여, 이것저것 많이 있죠 자, 그런 패키지를 여러분이 쉽게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의 어,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의 한계를 초월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파이썬 엔지니어들이 어, 이룩한 성취들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. 지금부터 그 방법을 살펴봅시다. 자,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의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. 자, 지금 보고 계신 이 표는 보스턴 지역의 집값을 어, 보여주는 표입니다. 그리고 이 표에는 그 집값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요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행 하나는 보스턴의 지역 하나인 거예요. 그렇게 500개 정도의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컬럼은 그 지역의 여러 성격들이에요. 저희 crim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지역의 범죄율이고, chas는 찰스강이라고 하는 강이 옆에 있으면 0번, 아니, 없으면 0번, 있으면 1번인 거예요. 예. 그리고 뭐 세금과 관련된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집값 정보도 이렇게 있는 표가 있다고 쳐봐야 이 표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싶을 때 파이썬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또 패키지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판다스예요 자 그럼 pandas를 한번 설치해 봅시다. pandas를 우리가 일단은 찾아야 돼요. 자 어디서 찾냐? pypi.oig라는 사이트에 오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python package index라고 해서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패키지들을 어, 저장하고 또 그것을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. 자 여기에다가 pandas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? 자 그럼 판다스 1점대 버전의 항목을 선택해 보시면 이 판다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뭐고 홈페이지는 어디고 얼마나 인기가 있고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. 그 제일 위에 보시면 얘를 설치하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. pip install pandas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 어, 패키지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. 자이 PIP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PIP를 이용해서 p 어, i p i o r g 라는저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패키지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, 소프트웨어가 PIP입니다 그리고 이 PIP가 어,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p i p i o r g 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조금 미묘하죠? 자, 우리 한번 설치 한번 해 볼까요? 자, 원래 pip install pandas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보다는파 파이썬 저는 파이썬 3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-m 이라고 하고 그 뒤에 pip를 붙여서 실행하는 게더 추천되는 방법입니다. 웬만하면 이렇게 하세요. 자,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이 pip라는 프로그램이 py 파이 에서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. 자,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도 이제 잘 설치가 되었을 거예요. 그 설치가 잘 됐으면 이제 이걸 쓸수 있어야죠. 자, 저는 구 언더바 파이피점 파이파이를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서 임포트를 하는데 판다스라고 하면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판다스를 이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. 된 엄청나죠?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보스턴 집값과 관련된 이 데이터를 저는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. 자 다운로드를 받을 때 확장자를 csv로 하겠습니다. 자 저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house.csv 파일로 저장했습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. 자 보시는 것처럼 행들이 이렇게 행으로 구분이 되고요. 그리고 각각의 컬럼은 콤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스라고 해서 CSV라고 해요. 자, 이 CSV 데이터를 여러분이 직접 분석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쉽겠어요? 바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쉽게 도와주는 게 판다스라고요. 자, 우리 판다스를 이용해서 house.csv 파일을 로드해 봅시다. pandas. r e a d c s v 라고 하고 h o u .csv 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하우스라고 할게요. 자, 그리고 제가 여기서 프린트 하우스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?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저 csv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기 좋은 형태로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게 참 좋은 게 자, 보시는 것처럼 네 번, 다섯 번째 행까지 보여주고, 나머지는 생략하고,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아주 신통한 기능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. 여러분이 만약에 이 초반에 있는 데이터만 좀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, 그럼 판다스에 있는 기능은 house.head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,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데이터 다섯 개만 출력하는 거예요. 또 여기다가 2라고 숫자를 넣으면 앞쪽에 있는 데이터 두개만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신통하죠?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. 당연히.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각각의 컬럼에 대한 어, 성격을 파악하고 싶다. 그러면 이게 진짜 충격적인 기능인데 House, Describe 이라고 하면 이 표에 대한 정보를 묘사해 줘요. 해 볼까요? 자,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. 좀 낯설게 보이실 텐데 자, 이게 보시면 이 crime이라고 하는 컬럼의 데이터는 506개다. 카운트가. 그리고 crime 컬럼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민값, 저거 평균이란 뜻이거든요. 3.6이고 그 데이터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예고 가장 큰 값은 88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환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기능이 있고 데이터 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예, 엄청난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된것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판다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판다스와 같은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여러분이 검색해서 PIP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빨리빨리 빨리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다는 라 것이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이 만든 소프트웨어를, 여러분이 만든 패키지를 p 이 p i 에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이 PIP로 인스톨할 수 있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런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.